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낚시인 지찍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로 적들을 감금해볼거예요 자전거 만들고 있을 때문안 열리나. 한번 해볼게요. 해세요 네. 예. 열림. 아! <웃음> 이렇게 철로 된문 앞에 자전거를 놓으면 지금 막힘. 안 문이 거. 안 열립니다. 아 자전거로 막히는구나. 그렇게 수시판이 흘렀습니다. 자전거를 파밍하고 자기장 센터 쪽으로 이동해서 세팅을 시작했어요. Hello. 낚시 장소는 2층이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 깊숙한 곳에 낚시템을 깔아줬습니다. 삼뚝배기에 길리까지 깔아서 아주 고급진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온다 온다! 혼나, 혼나. 아, 셔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적들은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아, 어디 뒤에 말 없나? 아, 베릴? 아, 베릴은 반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제압형 제압형 아 아, 저 들킴 어? 어? 이걸 못 본다고? <웃음> <웃음> 베리는 저를 지나쳐서 낚시템을 먹으러 갔고 살타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성광탄을 던졌습니다 아, 아... 적들은 완벽하게 성광탄에 맞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적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자전거로 문만 막으면 완벽하게 감금됩니다. 고고고! 가자가스가스가스가스 가차! 버린가들은화가 났는지 총을 쏘기 시작했고 저는 갇혀 있는 적들에게 총을 한 발씩 쏘면서 괴롭혀졌습니다. <웃음> 야, 쏘지 마! 야, 쏘지 말라고! 예이! 예이, 야골라! 그렇게 화가 많이 난 베린이는 실수로 연료통을 쏴버렸고, 어, 여기데 어, 다 바연의 휩싸여서 죽어버렸습니다. <웃음> 방금에 성공한 저희는 시체를 파밍했고 게임을 이어 나갔습니다. 네 거. 아, 저기 사람 온다. 방 이거 고